어.. 뭐에요? 어.. 헬로! 헬로 가이즈! 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하고 있나요? 자, 여기는 지금 백그라운드가 없어야되는 수영장입니다. 저희 수영장 방송은 우리 테나랑 처음인데 여기 프라이빗한 곳이라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여러분! 우리 테나 아시죠? 원래 한국말도 잘하시는데 오늘은 사정상 영어로 제가 편하게 방송하기 위해서, 네, 영어로. 오, 벌써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소통해주세요, 소통. 소통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저의 사랑입니다. 지금 수영장에는 오늘 몸짱들이 진짜 많아요. 오, 이렇게 돼? 헬산 guy, right? 헬산 guy, a lot. And f o r e i e lot. 와우. Good. Oh, it's <laughs> so sad. Everyone. I'm sorry, right? Everyone. Yeah. I'm not going do this in t i o I'm t i do i t w i o o look at that. t o c u r there. Wow. n t t I won't do that. Wow. I just follow t 아 레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수영장인데 몰래 찍으면 안되기 때문에 우리 사진 찍는 척하면서 아, 티나 여기 있어 볼래요? So say hi for my audience. Say hi. 와우, wow. what's your name? Can you introduce yourself? My name is Tina. Tina, 레드님 오늘 처음이신가요? 레드님, yeah, 가입. wow. 팬 가입해주시고 이 뒤에 되게 멋진 남성분들이 많은데 Let's 한번 가볼까요? 나는 티나 찍는 척 하면서 가야지 Say hi! 저희 방송하는데 이렇게 좀 쳐도 되나요? 이거 찍어도 되나요? 하는 거요? 네. 너무 잘생기셔서. <웃음> 와, 턱걸이 하시는데 너무 멋지세요. 어떻게 이렇게 <웃음> 한강에서 더운데 운동을 하시는지. 티나, can you? 아, 어. 오케이. 인터뷰 응해 주시는 거 허락하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편하게 세이프 모드 스 e 라이 와, 여기는 한리버입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진짜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 한강 자원에 오시면 이렇게 훈남들이 많아요. 자기 소개 한 번씩 해주실 수 있나요? 네. 헛걸이를 아... 지금 많이 해서 땀이 뻘뻘 나세요? 네, 저는 어. 저기 아니, 한국에서 트레이너 하고 있는 네. 김세강입니다. 아, 세강님. 진짜 등근육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지금요? 너무 <웃음> 멋있어요. 우. <오>! 네. <웃음> 말도 잘 아, 들어. 오늘 게스트 지금 <웃음> 랜덤 당송인데 <웃음> 안녕. 아. 친구분들이신가봐요? 네 저는 이제 친구인데 네. 운동을 배우고 있어요 아 배우고 있구나 네. 몸다 좋으신 것 같아요 아주 다들 살이 없고 <웃음> 성함이? 아 저는 모 정민입니다 정민님! 정민이. 정민이 반갑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름이랑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정종석이고요 자기 피할 수 되니까? 카메라에 많이 보이면 좋고요. 취업 준비하고 있는 소녀어요 <웃음> 취업... <웃음> 너무 <디테일> 지탈라질하근다 <나지> <웃음> 몸이 왜 이렇게 좋아요, 취업 준비생이? 맨날 어, 한가에서 이렇게 턱걸이 하시나봐요. <웃음> 시간이 많아요. 네, 우리 또 저랑 같이 한국에서 비키니 선수로 지금 활약 중인 티나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들알아들으시나 uh -huh. uh, uh, uh, Please uh, come and support me. I w o l e very happy for everyone. Okay. I'm g o n n a go t h the competition for yeah. Tina o k a y 25 this month, okay? y yeah. e yes. <laughs> uh, 용인 yes. in 용인 용인으로 오세요. 우리 t i n a 가 보디빌딩 어보디빌 z 미스터 미즈 용인 보디빌딩 해, 피트니스 모델로 음. 출전을 합니다. 8월 25일. 같이 가실래요? 예. Yeah. Wow, maybe they're going to 저거 들고 가는 거야. 플랜카드 들고. 와, <웃음> 25일날. 갑시다. 오케이! Okay, 25일날! Let's go! c 아 나이스! 나이스 아프리카 TV! So, 저이 턱걸이 한번 하는 네. 게 소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 보시면 이거 남자분들이 되게 한강에서 많이 하고 인스타에 되게 많아요. 근데 여자들이 하는 거는 제가 못 봤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그럼요. 오! 너무 착해 진짜. 저 제가 좀 무겁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언... 누구지? 이거 이거 다읽어주 이거... 안녕하세요. 없습니다님 안녕하세요. 윤이님 안녕하세요. 생글까 추천 부탁드립니다. So, we r pretty Tina i cameraman. h c a m e r a e e the cameraman. So, beautiful camera woman. Okay? So, this one is... what's uh, okay. okay. okay. i just to say, wow. blah, blah, blah, okay? Like this? a blah, blah, So, h r e o u y s a h o o i s h o u Jungmin, right? Yeah. How do you? y e Yeah. I don't know my age, I want to know your <laughs> age, it's y a r looks like... You looks like 25. 24. 24. I'm 28. You're 28? Yeah. Okay. So okay, we are yeah. same you, age. You're all same age? Yeah. You're all 28? Yeah. So you all know each other from a, um, middle school? Or no, like old uh, friends? Just both. Yeah, they are middle school friends. Uh -huh. yeah. And you? Just business friends. You're just business <laughs> friends? Yeah. What do you do here? Yeah, <laughs> <laughs> just Some play. business? Yeah, some business. Some business? Okay, okay. business friends. Doing some business and no? someone uh, who? No, I'm just talking For with, a, uh. with some friends. Yeah. Hello everyone. Hey. If someone speaks Kore uh, English here, hello. Oh, you, you no you speak, no, I speak very well, you speak very well. Yes. Your pronunciation is very good. Where did you learn Korean? Uh, I mean, uh, English. Sorry. Uh, Where did you learn English? Do you know Philippine? Philippine? Yeah, in Cebu. In Cebu. Yeah, I yeah, know. Yeah, no. so, so, you um, going to academic here? No, I live in there. You used yes. to live in there? Yes. Maybe seven years. Seven years. Yeah. So you were born in uh, in Korea and went to yeah. Philippines to study English there. Oh yeah, no, study. just to live. Yeah, just to live. So, so you, are you like are you yes. Korean or are you well, some mix? Yeah, set? I'm a Korean. You you're yeah. a hundred Korean. Yeah, but some oh, Philippine s friends saying like. Yeah, let's do work out. Oh, it's <laughs> workout time. Okay, workout time. We had really funny and interesting <laughs> conversation. Oh, my God, look at those hot guys. o h my God, look at those hot guys. s o rare opportunity to hold our teacher like that So this guy should be really happy Yeah, let's hold oh, it <laughs> Wow mm. Two Three Four Five, six. o h look at this bag. It's just amazing. o o Thank you, guys. Woo.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Here. Here. Here. Here. Here. Here. Here. Here. Here. Here. h e r h o r h h h r He has a wonderful yeah, g yeah, a e s h a p o w a n d o u w a i t n d o l e y r e l e h l t r like, h r l e t y r e a i h y e l t h y r e i t h r l i e t r l i e g h e y e l e h e y r e l they're k e t r i k e t like, they're l i h e y e i they're w e h r e like, l i k t e l t like, t h e e l i k t y r e l i e t h e y i k e t h e r e l i h e y r e l i t y r i k t y like, t h e y like, t l i e t e y r e l t l i e i i t t k e i t r e l e t t k e i t r e l e t t k e i t r e Do I don't know. I, I can do this. I, I can, can do, do this. Wow. I can do this. 기 e e 님 너무 오랜만입니다. 여기 진짜 여기 e e 무슨 동 long h e 로 e 핏 e r e here, really. Her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i t c r e e e e e e y t r y t r y No, okay. I can do this. Oh, uh, uh. okay. So, do you? do you try? I can do v l o g Wow. e r e all here. Right. <laughs> Come on, g u y 아니야, 불량 더 나갔어. 아, 그래? 아니야, 아니야. 더만이제 그래? 스쿼트도 해야 되고. 아, 저기 왜이렇좀 파밍해, 올게 <웃음> 잠깐 인터뷰 좀 하러 갈게요. 자, 네, 여기 와서. 아, 여기 있어요? 자, Tina used to conversation. I will ask them. Okay, sure. 여기 얘기,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네. 게스트가 많을수록 응, 좋거든. 생방. <웃음> okay, so you're a trainer, doing? right? Okay. <laughs> you're, you're a trainer? Uh, okay. Have you, have you spoken in English before? Uh, little. A little bit? Yeah. Can you understand me very well? Yeah, I'm very well here. a uh, e you But can understand speakers. very well? i t s hard to speak. Yeah. <laughs> But I can understand what you mean. <laughs> I can understand what you mean. You just show <laughs> your impression. I don't know what I m a n Ah, okay, okay, okay. You just show your impression. Nah. So, yeah. So, how long you work as a trainer? Ah, uh, my trainer... Oh, s i x years. Six years. So, six years. If you do it, what's the feeling? It's the biggest fanfare. i s the b i e s t So, here's the one b e h i n m Hi, my friend. s y hi. Uh, hi. Oh, e r e s a l t of f o r e i g o p l here. So, t h i n t e y r e going to r Can you introduce yourself and how are you f e e l i n Oh, y a e a y m Oh, my name is Ayman. Uh, how I feel pretty good. Wow. And, <laughs> and that's all. I don't know. You no, were a youth p i r t t i m e No, no, no. I you come here like every, every weekend. Oh, every weekend? Yeah, every w e e k d i d you see again? Okay. Yeah. <laughs> so, y o u t h a friend? Yeah, it's my friend o p here. Hi. Hi. Hi! My name is Selena. Selena? Selena. Nice uh, to nice meet you. I'm Jeremy. Jer Jeremy. Jeremy. Jeremy, Jer yeah. Jeremy, friend with... Yeah, with a m m a yeah. w e e from Paris. Wow, Paris! Mm -hmm. Oh, from Paris! Have, so what do you do here? In k o r e a 요여 work in 여러분. e a n I 요 o r k in Korean. Absolutely uh, no, I, <웃음> <No>, I <웃음> n <collection>. <웃음> <웃음> <웃음> <웃음> So, we're going to w o 들이랑워 t and work out. i already done a t of o t Ah, yeah, yeah. yeah, for a while. She's b i k i a n i m o n in Korea. Diki a n i m o n i o e l Yeah, s n e s to o e r e Okay, you too? o e of that? you? Yeah. Teacher? Yeah. Yeah, mm. yeah, she's my teacher. Oh, okay. Alright, nice, nice, nice. Nice to meet you. So, you can... My name is Serena. So, you can s e a r in Serena. 지아지 창. 어, 어, 이인스타그 어, Thank yeah. you for interview and yourself. Thank you're you right. have a nice day. w l l l edit and then send Okay. y thank, oka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아주 좋아요. 예,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아프리카 TV 하면은 운동 방송 혼자 할 때는 사실 인기가 없는데 모든 분들이 저한테 다 이렇게 빨려 들어와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이런 청소년. 야외 어 야외 <웃음> 방송을 좋아하고 지금 시청자 여러분 어무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운동 방송인 만큼 또 몸들도 다 좋으시고 운동 다들 하시니까 운동 한번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번 가르쳐드릴 수 있나요? 네, 좋또 트레이너시라고 했으니까 네, 좋습니 종성님도 트, 네, 트레이닝 많이 하시고 또축구도 하시고 했일나 네. 해리. 아, 해리. 그리고 우리 티나도 네. 운동 잘하니까 저기 이제 사람들 없는 곳에서 저희 커플 운동 한번 해볼까요? 키나? 아, 샘, 키나?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여러분, 끼방장이 안녕하세요. 추천 눌러주시고 이런 방송 정말 어디에서도 없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야외 한강 수영장인데 외국인들도 진짜 많고 제가 오늘 크루들을 모집했습니다. 우리 크루 이름 하나 하 줄까? 어! 몸, 몸, 몸짱, 손남, 아, 뭐라고 하지? 자, 우리 종성 님 이.